이거 저도 되게 좀 공감되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목소리> 하루 이틀만 안 해도 약간 불안감을 하는데 이제 헬스장을 언제부터 나가도 되냐 술하고 언제부터 나가도 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으시고 집안에서 다니거나 걷는 운동은 뭐 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원하자마자부터 근데 조심해야 될건 수술하고 나면 먹는 게 부실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혹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있기 목소리> 있었던 케이스 중에 수술하고 나면 잘못 먹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기립성 저혈압이라 해가지고 아 맞아요, 갑자기 뭐중 정신이 없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갑그 그게 하필이면 턱으로 넘어져가지고 수술한 부위가 부러져서 다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안 좋으니까 좀잘 드시고 난 다음부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어, 걷는 운동, 살짝 좀 빨리 걷는 운동 정도는 오히려 부기 빠진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로하셔 상관없다고 하고 음. 어, 좀 피해야 될 운동은 얼굴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운동은 어, 짧게 2주, 좀 길게 보면 두달 정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점프에서 떨어지는 운동 같은 것, 농구 음. 같은 것 음, 제자리에서 높이 뛰었다가 딱 떨어지는 운동은 어, 한 2주 정 굉장히 조심하고 좀 길게 보면 두달 정도 조심하라고 하고 그 이외에 얼굴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운동은 사실은 머리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 이를테면 뭐 벤치프레스같이 웨이트 네. 같은 것도 한가 없는데 웨이트할 때좀 조심해야 될건 압력 아. 턱에 힘을 막줄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힘을 줘도 맞아. 여기는 숨, 여기 턱에 힘을 안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게 자신 있으면 바로 해도 되고 그게 자신 없으면 조금 천천히 짧게 좀 2주? 좀 길게 두달좀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빨리 움직이거나 전체적으로 몸의 열 어, 뜨거워져서 열 따민할 정도의 가벼운 운동들은 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있다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해도는 된다고 너무 무리 없는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유산소는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막 이런 헬스장에서 무게치고 이런 거는 일단, 일단 제가 겁이 나죠. 잘못해서 기구 얼굴로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런 걱정 때문에.